3월, 나의 운세가 궁금하신가요? 이번 달 내가 꼭 잡아야 하는 것과 꼭 피해야 할 것, 학원 및 직장원과 금전원까지. 3월의 운세 여기서 미리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3월 종합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피해야 할 것, 꼭 잡아야 할 것과 학업 및 직업 금전운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요즘 정말로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정말 겨우겨우 주 상자를 구했는데 요즘은 마스크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손꼭 씻으시고요 건강 정말 조심하세요 우리 건강하게 함께 이 시기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 과연 1번분의 3월 종합운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무엇 때문에 우리 3번분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위쪽에 있는 세 장의 카드는 초순, 중순, 하순의 카드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갈림길에서 망설이는 사람의 모습, 뒤돌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초순의 1번 분은요, 어느 길로 갈까 좀 망설이게 될것 같아요. 내 눈앞에 새로운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지나온 길도 있죠. 단순히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내가 지나온 것들, 이미 끝난 것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그 길로 다시 갈까? 그걸 다시 해야만 할까? 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중순에 가면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서 나는 자꾸 뒤를 돌아 봅니다. 이미 나는 짐을 다 꾸렸어요. 이제 멀리 가야 할 때고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보이고 나는 이 사람들을 따라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뒤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1번 분이 꽤 애착을 갖고 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번 분은 자꾸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하순으로 가면 이런 모습들이 크게 없어지고 다시 한번 미래를 살펴봅니다. 잘될 거야.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지. 이 여인을 보면요 높은 곳에 올라서서 먼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먼 땅이라는 건 아직 1번분이 보지 못한 세상, 하지 못한 직업, 이루지 못한 꿈들 그러니까 가보지 못한 먼 미래를 가리켜요 미래를 향한 기획, 계획을 조금씩 짜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마음에 어쩐지 미련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직장 및 학업원을 나타내는 카드를 보시면 이번 달은요 가끔은 돌아갈 필요도 있어요 일들이 내 뜻대로 크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쩌면 나는 내가 해오던 것들 중 내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어떤 것은 좀 놓아야, 놓아주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영원히 잊어버려라 라는 뜻이 아니구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전략적 후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잘 되지 않는 때이니 내 마음에서 놓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금전운을 보면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모로 1번분은 3월 한달이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묵은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많은 것들을 실행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금전적으로 지금 뭔가 이득이 날것 같은 것 그리고 혹시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들은 놓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갈아탈 타이밍인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굉장히 가치가 있는 종목 같은 것에 내가 좀 투자를 했다면 이제 방향전환을 할 때다. 아무리 좋아보여도 두고 떠날 때다. 라는 이야기를 이 카드가 해줍니다. 그래서요 이번 달 3월 달에 꼭 잡아야 하는 것으로 바로 이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어떤 연장자의 조언이나 선배의 조언 부모님의 조언처럼 나보다 윗사람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내가 우러르는 어떤 사람의 조언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갈림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갈림길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월 한 달은 연장자의 조언이 바로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나의 지위를 끌어올려줄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놓아줘야 할건 뭔가요? 다시 한번 죽음 카드가 나왔죠. 죽음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불사조의 카드예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죠. 이미 끝난 것들은 놓아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꼭 연애에 있어서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애착을 가지고 했던 어떤 나의 야망에 대해서도 이 카드는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때 새로 태어날 때라고요. 어떤 일이 되지 않아 속상했다면 지금은 잠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잘될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뭔가 패배한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일이 있다면 당분간은 내버려 두세요. 그것들이 다시 근사한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카드가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의 전체적인 기운 카드로도 이 카드가 요새참 자주 나오네요 당신이 바라는 것들 당신의 신념을 유지하라고 해요 앞으로 가기로 했으면 앞으로 가세요 미래를 향해서 가기로 했으면 미래를 향해 가는게 옳아요 당신의 생각을 저버리지 마시고요 당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 신념이 이끄는 대로 앞으로 가세요 돌아보고 싶을 때가 중순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쯤 올 텐데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내셔야 이 불사조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분에게는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있고 결정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걸로 보여요. 첫번째 조순의 카드를 보시면 여인이 무언가를 들고 한참 동안 고민하고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카드의 운으로 봤을 때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있다면 그건 결론을 지을 때라고 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끌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모처럼 내게 온 좋은 기회는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적합한 시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3월이 바로 이번 분에게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순으로 가면 나는 가족 혹은 내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어떤 따뜻한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주 행복한 사람들의 카드가 보이죠.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무척 사랑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 이중한 명이 어려움에 처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 평소에는 나에게 짜증도 많이 나게 하고 화도 많이 나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언젠가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 때가 있죠 이건 가족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 신뢰하는 어떤 친구들 혹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해요 이번 분은 3월 중에 3월 중순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에 딱 적합한 때가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건 하순에 들면 나는 사람들에게 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검 3개의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진 말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직장 및 학원분을 보시면 이번 분에게 3월은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니네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에 좋은 달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지나가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혹은 내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번 달은 쉬어가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다행인 것은 다시 이 카드가 나왔죠. 펜타클 10의 카드 행복한 공동체 의 카드예요. 금전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직장 및 학업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 나에게 금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면 그리고 3월 중에서도 중순에 엄마 날좀 도와줘 아버지 날좀 도와줘 혹은 정말 절친한 어떤 친구들에게 도와 달라고 하시면 아주 따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소 직장 및학업분에 있어 나쁜 시기일 수 있지만 벌충해 주는 이런 운들이 있기 때문에 3월 한 달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월 한달 동안 이번 분이 꼭 잡아야 하는 것으로는 바로 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달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번 3월은 이번 분의 직감이 크게 발휘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나의 감을 좀 믿어 보시고요 내가 해야 할것 같다 하지 말아야 할것 같다 어떤 느낌이 온다면 이런 결정의 순간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 보다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좋겠어요 피해야 할 것은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할까요? 지금 이번 분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요 나는 어떤 사과 한알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과 자꾸 다투게 돼요 그런데 그 사과 내가 원하는 것에 달려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많은 경쟁이 필요한 일은 이번 달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에는 어쨌든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운도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퉈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른 달보다는 적다고 볼수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힘들다. 내가 정말 이걸 가져야만 하는데 이게 없으면 너무 어려워진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이 이번 달은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을, 이번 달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이 카드에서도요, 협력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아주 적극적으로 나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임을 알수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고민하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3월 한 달에 딱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겠고요 초순, 중순, 하순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중순까지 내가 망설이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하순에는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3월 한달 동안 나에게 금전적으로 무슨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보신다면 3월 한달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 분의 3월 종화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쪽에 있는 3장의 카드는 초순 중순 하순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첫번째 카드를 보시면요 초순의 나는 조금 충동적으로 되겠어요 어쩐지 힘들었던 지난 날들로부터 해방된 기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 마녀처럼 좀 행복한 모습일 텐데요 다소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할수 있으니 어쩌면 좀 쓸모없는 충동구매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 위험도 조금은 엿보이고요 그런데 중순에 들어서면 갑자기 생각할 필요 없는 문제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내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실은 이것은 빠져나올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안대는 본인이 볼수 있는 것이며 이 검은 실제로는 땅에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순이 오면 나는 옛날에 인연을 맺었던 어떤 사람 나에게 잘해주었던 어떤 사람, 혹은 예전 직장, 혹은 예전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어떤 사람에게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꽉 막혀왔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들어올 텐데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같은 카드가 이 밑에도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카드는 3번분이 3월 한달 동안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요 옛날에 과거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그때의 사람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3월 한달의 금전운으로 내가 조금 걱정할 일들이 많아요. 급하게 낼 돈이라든지 혹은 여태까지 쌓여온 어떤 금전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밤중에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메꿔야하나 이 돈을 어떻게 내야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해결해줄 것은 하순에 나타나는 이 사람 과거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어떤 사람이 나의 귀인이 돼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운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순에 내가 어떤 제안 내가 알던 사람에게 그쪽 회사로 오라든지 혹은 그쪽에 공부를 해보라든지 하는 제안을 받는다면 그것을 꼭 잡으시는 것이 3번 분의 종합운세를 위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카드로 보시면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요 3번 분의 3월 한달동안의 학원 및 직장 운의 카드인데요 심판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나는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될수 있습니다 합격 소식이든 승진 소식이든 가고 싶던 어떤 부서에 가는 소식이든 간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받고 나는 무척 기뻐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심판 카드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기다리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만 감추고 싶던 비밀이 여,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직장이나 학업 내에서 학교 내에서 내가 감추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감추고 싶었던 문제 때문에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어쨌든 이 심판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거든요 그래서 다소 내가 하는 것에 비해 굉장히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셔도 되지만 마음속에 어딘가 감춰둔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이 나오기 전에 누군가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분의 한달 전체 운세의 기운을 가리키는 카드로 이 카드가 나왔네요. 굉장히 좋은 카드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 어쩌면 중순쯤에 우리 3번분은 일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나의 일들이 정말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3번분의 일들은 사, 나의 마음속 불안이 더욱더 키운 일일 뿐 되지 않는 일들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공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순에 오는 나의 어떤 기회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거든요 제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바로 이 죽음 카드를 이야기했죠 모든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롭게 계속해서 모언가 나에게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그것들을 생각하세요 어쩌면 중순에 3반분의 곁에 있는 이 수많은 검들은 내 현실 도필일 수도 있고요 괴로운 현실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검으로 나를 둘러싸 앞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순에 좋은 기회가 들어왔고 이 심판카드도 나왔으니 3번분의 마음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3월에도 좋은 소식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 분의 3월 종합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쪽에 있는 3장의 카드는 각각 초순, 중순, 하순의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3장의 카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첫 번째 카드, 조순의 카드에서 4번 분은 어쩐지 너무나 실망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실은 파티는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일들은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생각보다 그렇게 망해버린 것도 아니고 유지되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디테일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죠 내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나는 현실을 생각보다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순에는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내가 자꾸만 힘들어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다행히도 중순이 가면 아난 그게 바보 같은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마녀는 해방되었죠 내가 했던 걱정들이 쓸모없는 것이었고 앞으로 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 좀 그만하자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더구나 더 좋은 것은 하순으로 가면 태양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죠 초순에는 내 안에 어떤 좀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이 자라나지만 중순이 오면 거기서 벗어나고 하순이 되면 완벽하게 난좀 행복해지는 좀 이제 내가 잘못했던 과거의 나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직장 및 학업으로 나는 약간은 좀 도전을 하게 돼요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많고요 뭔가 시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풀카드, 바보 카드의 단점이 뭘까요? 너무나 행복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하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나 재빨리 달려나가다 보니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한달 동안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세부사항을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내가 자격요건에서 빼놓은 건 없는지 내가 원서에 원서를 넣을 때 서류 하나를 빠뜨리진 않았는지 혹은 내가 직장 내에서 뭔가 문서를 쓸때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실수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금전적으로는 나는 자꾸 구두쇠가 되네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내가 지금 이 돈을 갖고 있어야 내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보여요. 물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이번 달에는 내가 조금 베푸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꽁꽁 갖고 있지 않아도 내 돈은 새어나가지 않을 거예요 특히 하순으로 갈수록 나의 운이 높아지는 만큼 이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씩 베푸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구두쇠의 운이 나왔을 때 내가 남들에게 인색하게 굴면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째째하다 라거나 나이 대해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나누시는 것이 4번분의 운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두 장의 카드는 잡아야 하는 것과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잡아야 하는 것으로 왜검 10, 스워드 10이 나왔을까요? 이 카드는요 지금 4번 분에게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실망했을 때난 어떻게 했었죠 나에게 어떤 심각한 위험이 오기 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느낀다고 하죠 직장 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들여볼 다 필요가 있고요. 나에게 답을 주는 것은 나를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내 경험이라고 하니까 좀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피해야 하는 것은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지 마세요. 이 카드는 아마도 여기 있는 이 바보의 카드 그리고 이 카드와 연, 연관이 된 카드 같은데요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래야 이썬 카드처럼 행복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무계획하게 준비 없이 나아가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큰 계획이라는 짓만 쌓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초순처럼 다시 실망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은 내가 할수 있는 계획 안에서 실천하는 게 좋겠어요 하순으로 가면 운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는 역시 하순이 좋은 느낌이 있고요 이번 한 달은 사실은 크게 너무 어려운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주, 주의해야 하는 것은 초순에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만 집착하고 너무나 걱정하는 이 마음과 약간은 내가 덜렁될 수 있다는 것그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달에 기운을 나타내는 이 카드를 들춰봐도 4번 분은 4번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시고요. 자꾸 나의 행동을 떠올리면서 되새기면서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지금은 앞으로 나갈 시기고요. 이 카드는 다소 덜렁거릴 수는 있지만 정말 좋은 점이 앞으로 마구 달려나가서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덜렁거리는 점만 잘 체크해보시면 3월 한달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어쩌면 5번 분은 무언가를 길게 인내하고 기다려 왔나요? 카드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적고요 대단히 차분한 느낌도 들고 어딘가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요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요 초순, 중순, 하순 3월 동안의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초순의 카드를 보시면 아직 나에겐 기다려야 할 일이 많고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에서 날 내버려 둬서 휴식을 취한다기보다는 상황이 시끄러운데도 내가 내 마음을 열심히 가라앉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자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옆에서 자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나는 평온하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순으로 가면 나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도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사람들이 근데 나에게 자꾸 찾아와요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왜냐하면 5번 보는 기본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만 실은요 나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사자 같은 나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곁에 있는데 그걸 억누르며 사는 건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약간은 피곤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인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이고요 하순이 되면 본격적으로 나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무슨 일이 막혀서 잘 진행되지 않았거나 공부가 잘 되지 않았다면 하순부터는 그 일이 풀리게 될 거예요. 슬럼프를 여태까지 겪었다면 어쩌면 하순에 나에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찾아오기 위해 잠깐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일단 마법사 카드는 많은 아이디어의 카드긴 하지만 어떤 행동력의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3월 한달 동안은 어쩌면 내 마음속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하순이 되어서야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고 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직장 및 학업운에서는 나는 좋은 계약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만약 새 공부를 시작한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고요 내가 좋은 계약을 따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이직이나 다른 움직임의 카드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직이라기보다는 직장 내게에서 내가 어떤 좋은 계약을 하게 된다 혹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 직장생활 내에서 나에게 좀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진 않거든요. 금전운을 보시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정말 천천히 옵니다 제가 굉장히 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했던 것이 이 기사는요 여러가지 네명의 기사 가운데서도 가장 느리고 가장 천천히 오는 기사예요 보시면 말이 아예 서있죠 하지만 손에 분명히 펜타클을 들고 있어요 5번 분이 기다리는 기회는 아주 천천히 오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이번 한달은 크게 어렵진 않겠으나 대박을 노려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만 카드는 아주 강력하게 5번 분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흐름이 그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휴식 같은 것 혹은 이겨내야 할 시련이라는 거죠 그러니 본인이 하는 일에 자신을 가지시면 앞으로는 잘 풀려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호수를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어요 바라만 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미치는 건 자신의 얼굴뿐 무언가 나아지지는 않죠 계속해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다고 하고요 이제는 자리에서 좀 떨치고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걱정들 나의 고민들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이지 어떤 음... 기회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앉아서 계속해서 내 생각에 잠기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차라리 내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도록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식으로 내 관심을 유도할 무언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드는요. 지금 이런 5번 분에게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말라고요. 누구에게나 좋았던 과거가 있죠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예전에 돌아가고 싶은 순간 다른 선택을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제가 온건울었더라고요 하지만 지나간 순간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고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특히 5번 분은 이번달 강력하게 그런 기운이 들어왔어요 과거의 것들은 이제 멀리하시고요 아직 너무나 빨리 오지는 않지만 갑갑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5번 분에게 다가올 승리와 5번 분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